Up. yeah i know i did you wrong but i learned my lesson now what if we could move on 꽃이 아주 이쁘고 뭐 전통 있는 학교에 말이야. 어, 외관은 또 이렇게 약간 서양 느낌이 나는 것이 내 아주 마음에 들어. 근데 나 오늘 여기서 날 안내하기로 한 순장을 만나기로 약조했는데 언제 오는 것이오? 오 사내인가? 어 잠시만 떨어질게. 내 암호를 먼저 확인하겠어. 대한? 민국? 김치? 찌개? 우리나라 국민 맞소? 가자. 으스 먼저 소개를 하겠소. 나는 황진사댁 둘째 딸 하정이라 하 호는 하동, 가문은 양반가 300년 전통이네. 자네 소개도 좀 부탁하네. 경희대 국문학과 2공학번의 문은비 순장이라고 합니다. 어 문은비 순장. 네. 은비 하면 실버레인 맞소? 맞다고 합시다. 한번 <웃음> 오늘 나를 잘 안내해보시게 내 오늘 경희대 맛을 아주 기대하고 있어. 갑시다! 음, 응! 리어 저는 헤어스타일을 보아하니 염색을 한것 같은데 허허... 어? 부모님이 물려주신 귀한 몸에 이렇게 염색을 해도 되는가? 죄송합니다 아. 워메 무슨 색인지 소개 좀 해보게 그래도 아주 보기에 예뻐 아... 이것은 애쉬 블루 그레이라고 하는 좀 으쑤! 일단 여기 앞에 보이시는 오로라 공주가 살것 같은 오 나와 아주 잘 어울려 주먹도저가니다 여기는 한방의학을 공부하는 오 건물과 간호학을 공부하는 건물 오 의사가 될 학생들과 간호사가 될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인가요 예, 멋진 건물이구만 <웃음> 그럼 이제 학교에 대한 좀 자부심이 좀 느껴지는데 학교 자랑 좀 해보게 준비 시작! 우 학교는 저기 오로라가 살것 같은 예쁜 중앙도서관도 있고요 나쁜 자리 살것 같은 저기 평화의 전당도 있고요 예쁜 건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갖춰진 교육도 있고 멋진 선배님들도 있어요! 어 그럼 멋진 선배님 누가 있는가? 얘기 좀 해보게 조규현 선배님, 옥주현 선배님도 계시고 소양 선배님도 있으시고 배우님도 한분 계세요. 김태리 배우님이라고 나 그분이랑 친하네 그분도 나와 같이는 애기 씨이지 않는가 아나잘 교류하고 있어 아 어, 착하지, 어, 인품도 좋지, 또 연기도 잘하지 아잘 보고 있죠? 으쑤! 소양 선배님 하면 또이 노래를 빼놓을 수 없지 않 아, 혹시 자네 <웃음> 노래하는 거 좋아하나? 좋아합니다 그럼 혹시 소양 선배님의 <웃음> 노래 한 소절 가능한가? 아까 연세대 갔다 왔는데 <웃음> 어 연세대 순장님이 갑자기 막 위로를 한다 시고 갑자기 막 노래를 시작해가지고 큰 감동을 주었었어 아 엄마 징그렇게잘 아네 그려 리 그러면 내 노래 한 소절 이 마이크 절고 부탁하네 가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하려 해봐도 나의 발길이 나를 이끄네 갈수 없지만 가고 싶은 곳 바다에 나가면 바람이 도와주지 난갈 거야 떠날 거야 우! 우! 우! 경희대 하면 또 이거 꼭 건너 있지 않는가 특별히 준비했어 할수 있겠는가? 해보겠습니다 이거 송판 한번 내가 어? 이 경희의 정신으로 내가 한번 깨보겠어? 알겠어. 예! 받는가 받는가? 절대 송판이 얇은 게 아니야. 내가 잘 깨는 거야. 다음은 우리 실버레인 순장 차례요. 언니 두께가 아까 두께? 나 이거랑 똑같은 거 깨지 않았는가. 와 화이팅 화이팅! 할수 있다! 와. 원해. 정의대 이렇게 다니면서 기억나는 뭐 특별한 추억이나 그런 순간이 있었는가? CCC 활동을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 중에서도 음. 학교에 와서 음. 낙엽을 즐겼던 적이 있습니다. <웃음> 낙엽을 즐기면서 <웃음> 도란도란 <도랑도랑한 웃음>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서정적이고. <웃음> 어... <웃음> 으쑤! 아, 네좀 이따 끝나고 요기를 하려고 하는데 맛집 어. 추천 좀 해보게. 정문 쪽으로 내려가시면 일칠이라는 피자를 수제로 어. 만들어서 파는데 어. 화덕에 이렇게 구워서. 어머 어머 어머. 너무 맛있. 어 다른 맛집도 있는가? 도읍지라고 위로 이렇게 고봉으로 올라가 있는 계란찜과 어. 맛있는 제육볶음 제육볶음. 다른 맛집도 있는가? 7 9번지 국수라고 닭칼국수. 그랬어. 초계국수도 맛있습니다. 초계국수. 알겠어 알겠어. 좋다. 여기는 또 어딘가? 건물이 참... 여기 보시기 전에 여기부터 한번 여기가 바로 나쁜 자리살것 같은 평화의 전당입니다 오, 이게 가장 유명한 건물입니다 여기는 또 뭔가 헉! 건물이 정말 예뻐 약간 그리스로 맛이나 이러는 거 나올 것 같네 아. 여기는 신전이 아니라 우리 어. 학교 본관입니다 본관? 본관에서는 그럼 수업을 듣는 거? 대학원 관련 아. 업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안 모릅니다 워메 아니 근데 내가 경희대를 이렇게 한번쭉 둘러보니 사자상 저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아... 혹시 경희대가 무슨 사자랑 관련이 있거나 그런 건가? 경희대의 상징 중에 하나가 응. 사자입니다 아왜왜 네. 왜? 왜, 왜? 그건 모르겠어 으 그러면 우리 많이 걸었으니까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목소리> 이곳의 경치가 아주 좋구만 내 여기에 어울리는 걸 준비해왔어 짠! 귀엽지? 꽂아주겠네 어? 자랑 좀 하게 <웃음> 돌리고 그렇지 그렇지 <웃음>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인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학교의 문화, 특징 이런 거 얘기 좀더 해주게 봄이 되면 본관 놀이라고 여기 앞에서 두자리쫙 펴고 기다도치고 노래도 오! 하고 오. 짜장면도 시켜먹고 학교 축제 중에 재밌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경희랜드? 경희랜드가 봄에 벚꽃이 피면 여기가 되게 예쁘게 변해요. 공원들 보면 이제 뭐 서울랜드? 아, 그런 느낌? 어린이 레고? 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 그래서 경희랜드라고 이렇게 봄이 되면은 축제가 열려요. 대동제라고. 그런 축제하면 연예인들도 오지 않는가? 아. 엄청 많이 오죠. 누구누구 누구 왔었는가? 저는 잘 몰라요 아, 뭐. <웃음> 엄마 징그렇게잘안해 그려 리 아니 아까 학교 자랑 시간 때 들어보니까 학교 선배님에 대한 그런 부심이 장난 아니던데 뭐, 엄청 유명한 교수님이 한분 계세요 교수님? 물리학과에 김상욱 교수님이라고 응. 요새 TV 틀었다 하면 나오는 분 계세요? 들어보겠네 TV 틀면 나오나 <웃음> 어, 확인해보선정도 얼마 전에 찍으셨던데 어 네. 선정 어, 혹시 자네 세대가 으쓱 학교 수업도 그래도 이공학번이면 꽤 듣긴 들었을 것 같은데 괜찮은 수업 추천해 줄수 있는가? 뇌 의식 마음이라는 오, 네. 흥미롭구만. 네, 마음에 대해서, 뇌 과학에 대해서 배우는 오. 재미있는 교양이 하나 있었고. 어. 김수희 교수님의 어. 시는 어떻게 내게로 오는가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시는 어떻게 내게로 네. 오는가? 기억에 남는 시 있는가? 어, 그때 기억이 으쑤! 마지막 마지막까지 이제 노래 부르는 수업이 있었어요. 가창실기라고 뮤지컬 노래들을 좀 많이 할수 어? 있어서 재밌었겠네. 이제 또 3학년이지 않은가? 나만의 공부 방법 뭐 이런 거 있는가? 열심히 교과서 위주로? <웃음> 음, 그리워. 그러면 휴학했으니까 휴학을 고민하는 친구들. 직접적으로 조언이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카메라 보고 한번 하시게. 휴학을 고민하는 학생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의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대로 하시면 됩니다 파이팅 <웃음> 라고 계획적인 삶을 사는 피가 얘기했다 <웃음> <근데> 수수께끼를 준비했나? <웃음> 자! 수수... 제가 왕년에 소고 좀 쳤습니다 저 어! 알겠어 문주를 부탁하네 <웃음> 문제를 맞추면 빨간 복주머니에서 선물을 주고 틀리이 파란 복주머니에서 선물을 뽑을 기회를 줄 것이오 자! 문제 잘 들으시게 세상에 참 많은 대학이 있어. 그 중에 힘센 사람들이 가는 대학의 이름은 무엇인지 맞춰보시오. <웃음> 내가 힌트를 좀 주겠어. 힘센 사람들. 힘이 세다? <웃음> 뭐라 는가 알려줄까? 네. 궁금하오. 와세다 대학이요. 와! 으쌰! 연습문제였고 진짜 아, 문제를 내겠어 진짜 본 문제 1번 나가겠어 TVN 예능 유키즈 온더 블럭 제47회에서 자랑스러운 경희대 선배님이 출연을 했네 바로 학부 생일 때 하루 만에 코로나 맵을 만든 개발자 이동훈 선배님이라네 아는가? 예, 알죠 이 선배님의 학과는 무엇일까? 안다 <웃음> 선배님 어, 컴퓨터공학과? 네 정답은 산업공학과네 아... 나 아쉬우니까 다음 문제 하나 더 주겠어 2011년 10월 15일 방송된 슈퍼스타 K3 생방송 미션이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 열렸다 이날은 타포를 결정짓는 날이었는데 자 이때 크리스티나 투개월 울랄라 세션 그리고 마지막 한팀 타포 맞춰보게 경희랜드에 뭐가 예쁘다고 했는가? 벚꽃 어 그렇지 이분이 아주 벚꽃과 달려줬다. 음음 1, 2, 3, 4 버스커 버스커. 오 정답. <웃음> 준비한 문제가 더 있어. 기다려봐. 어 경희대학교 설립의 포문을 열었고 일 가족과 함께 만주로 망명 활동하셨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한 독립운동가의 이름은 무엇일까? 아 제가 수시를. 얼리! 대표적인 국외 독립군 양성학교이자 경희대의 시작이었던 학교의 이름은? 아용원합니다 아는가? 신뢰문화학교 오! 드디어 경희대생이정말을맞어 <웃음> 선물 뽑을 기회를 와. 주겠네 뽑아보게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어 노아의 방주키리 와. 오! 굉장히 귀엽군 오이쁘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웃음> 아 그러면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경희대 오고 싶은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줄게 저도 제가 여기에 올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할수 있습니다. 어... 화이팅! 음 나에게 C C C 란? C C 보다 훨씬 좋은 거. 시 C C 보다 달콤한 거. <웃음>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가? 아 정말이지.